좀비고등학교에도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그중 오늘은 좀비고등학교의 시설과 혜택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비고등학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립고등학교로 등록금 전액 무료 그리고 엄청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이 혜택들을 말씀을 드리면 본내 최고급 PC방 무료이용 최신형 스마트폰 무료 제공 및 학교시설 모든 곳이 와이파이 존. 한식과 일식, 중식, 양식, 분식까지 다양한 푸드코트 무료 제공 다양한 종목 연습이 가능한 첨단시설 체육관과 동식물, 자연,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수업자료, 교복 및 체육복, 준비물 등을 전부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듣기 싫은 과목 대신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참관이 가능하며 학생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이 무상 제공되고 있고 원하는 과목만 시험을 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복장 제한 완화 및두발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전원 기숙사 무료 제공이며 진로 설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및 상담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 등등의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학교냐, 이게? 그런데 이 학교는 여러분들께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불사재단의 후원을 받으며 학생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만큼 학생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혜택을 해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곳에 나오는 좀비들의 스토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